마이베르 십5번째 리뷰! 알지? 모르지! <웃음> 롯데리아 슈파이! 가격은 단품이 3,400원, 세트가 4,000원입니다. 리뷰도아주올리원입니다올리원이요지파이 뭔지 알아요? <웃음> <웃음> 맛있는 튀김? 그 정도밖에 잘 모르겠는데... 대만의 전통 길거리 음식이라고 하는데요. 이번에 롯데리아새롭게 출시가 됐다고 해요. 고소한 맛? 하바네로 맛! 이렇게 입니다. 한번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폰이랑 거의 크기가 거의 맞먹는 느낌인 것 같아요. 피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른 음,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크기는 되게 복불복이지 음. 않을까. 레츠 t s 호송 호수, 뿅! 음! 들고 바라봤데 맛있다. 그때 음. 튀김이 튀김 소보를 알아요? 뭔지 알겠다, 어. 뭔지 알겠다. 나 약간 그런 느낌인데? 이게 닭가슴살로 만든 다알잖아요 음. 전혀 안 그런 것 같아요, 음. 진짜로. 치킨녹에 그것보다 조금 더 바삭한 버전이랄까, 약간? 음. 음. 봐봐, 봐봐, 봐봐, 봐봐 근데 어. 저 지금 뭔가 확인했어요 어.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아 기름 이렇게 아 하나 어. 두 개로 돼 있네, 어. 두 개로 뽀각 이건 더 뻑뻑한 맛인데 얇게 퍼져서 그런가? 지파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매운맛은 아니고 모두가 아는 매운맛? 음. 약간 음. 기름이 진짜 많긴 한것 같아요, 이런데 와. <웃음> 이제 알겠지? 모르겠지? 지금 이게 테스트 메뉴여서 총1 0개 지점에서만 판매 중이라고 해요. 아 그래가지고 사실은 롯데리아 신선으로 오기 전에 롯데리아 욕삼점에 들렸었거든요. 근데 거기선또솔깃오신 거예요. 그러니까. 막 사람들의 약간 관심도가 높긴 한데. 근데 여러분들은 정식 판매되면 먹는 걸로. 여러분 아, 우리 약속. 약속. 다시 한번더 구매할 생각 있나요? 아, 누가 사준다면 맛있게 먹겠습니다. <웃음> 거부하진 않을 거야. 구독 좀 해주세요. 아, 그래. 가까이 도해줘잘잘 잘, 잘 돼야 돼요. <웃음> 그래야지 나도 또 오지 여기. <웃음> 지금 혼자 왔으면 이거를 먹을까 말까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. 아 구독해 주십시오. 구독 부탁드려요. 내라보올려줘 아, 아찔 아찔하다. 아찔하다.